강제진동 가변 외력이 작용하는 개의 진동을 생각해보자. 00027편에서 다룬 진동은 자유진동인데 반하여 이런 진동을 강제진동이라 한다. 자유진동에서처럼 강제진동이 작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외력이 약함을 내포한다. 외력이 약하지 않다면 변위 X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 진동하는 개는 자유 진동할 때의 위치 에너지 KX22 외에 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UX터널 XT를 추가적으로 가진다. 이 추가항을 작은 양 x의 몇 급수로 전개 후 다음처럼 근사하자. 즉 2차 이상은 무시한다. 첫 항은 시간만의 함수이므로 라그랑지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만의 함수는 다른 시간 함수에 대한 시간 전미분이므로 생략해도 운동 방정식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항에서 다음 인자는 평형 위치에 있는 개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주어진 시간의 함수이다. 이것을 FT로 표기하자. 따라서 추가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X 곱하기 FT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개의 라그랑지아는 다음과 같다. 상응하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또는 여기서 오메가는 자유진동의 진동수와 동일하다. 상수 개수를 가지는 비제차 선형 미방이 일반해는 x이퀄 x0 플러스 x1 꼴이다. x0는 상응하는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이다. 그리고 X1은 비제차 방정식의 특수회의다. 현재 x 0는 00027편에서 다룬 자유진동을 나타낸다. 다음처럼 특히 흥미로운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다음처럼 진동수가 감마이고, 시간의 단순 주기 함수인 외력을 생각해보자. 식2의 특수해를 다음처럼 외력과 동일한 주기 인자를 가지는 꼴에서 찾아보자. 이것을 식 2에 대입하면 b는 다음과 같다. 제차 방정식의 해를 추가하면 다음 꼴의 일반해를 얻는다. 여기서 이미의 상수 A와 알파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외력을 받는 개는 두 진동을 합성한 운동을 수행한다. 하나는 개의 고유 진동수 오메가를 가진 진동이고, 다른 하나는 외력의 진동수 감마를 가진 진동이다. 일반의 3은 공명이 발생할 때는 무효하다. 즉, 외력의 진동수 감마가 개의 고유 진동수 오메가와 일치할 때해 3은 무효하다. 이때, 운동 방정식의 일반해를 찾기 위해, 미방을 만족하는 X를 다음처럼 표현해 보자. 감마가 오메가로 갈 때, 둘째 항은, 지로 퍼 지로 꼴의 부정형이다. 로피탈 정리로 이 부정형을 해결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알수 있듯 공명진동의 진폭은 시간의 선형 비례로 증가한다. 단이 해는 진폭이 작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만약 진폭이 계속 증가해 더이상 작지 않으면 미소진동이라 가정하고 앞에서 전개한 이론은 무의미해진다. 또 공명근방에서 미소진동의 성질도 알아보자. 먼저 감마이퀄 오메가 플러스 엡실론으로 놓자. 단, 엡실론은 미량이다. 그리고 일반 l 를 다음처럼 복수꼴로 표현하자. A 플러스 B 곱하기 익스포넨셜 I 곱하기 엡실론 곱하기 T는 인자 익스포넨셜 I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T의 주기 이파이퍼 오메가 동안 약간만 변함으로 공명근방의 운동을 진폭이 변하는 미소진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진폭을 C로 표기하면 C는 다음과 같다. A와 B를 각각 다음처럼 표기하면 가변진폭 C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이때 진폭은 다음의 범위에서 진동수 엡실론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현상을 맥놀이라 한다. 참고로 그림처럼 진동수가 거의 일치하고 진폭이 비슷한 두 진동의 합성 진동은 국소적으로 공명현상과 유사한 성질을 보인다. 이두 진동의 합성은 그림처럼 두 진동수 차이의 역수 곱하기 파이퍼2 시간 동안은 공명현상과 유사하게 진폭이 선형으로 증가한다. 물론 긴 시간에 대해서는 합성 진동은 선형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맥놀이 현상을 보인다. 운동 방정식 2는 임의의 외력 Ft에 대해 일반 꼴로 적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식 2를 다음처럼 표현하자. 또는 여기서 그 사이는 다음처럼 지환된 복소량이다. 식사는 일계미방이다. 우변을 0으로 대체하면 미방해는 다음과 같다. 단 A는 상수이다. 앞에서처럼 비제차 방정식의 해를 다음 골에서 찾아보면 함수 A, T에 대해 다음에 미분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식을 적분하면 식 5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적분상수 크사이지로는 그 t2펄지로에서 크사이의 그 값이다. 이것이 요구한 일반회이다. 이때 함수 xt는 16을 오메가로 나눈 허수부로 주어진다. 강제진동하는 개의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개는 외부장의 소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외부장에서 전달된 에너지의 초기값을 0이라 하고, 전체 시간 동안 개로 전달된 총에너지를 구해보자. 공식 6에 의하면, 키가 무한대로 갈 때, 크사이 그 무한대의 절대치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단, 적분하하는 0 대신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경하고, 그리고 크사이 그 마이너스 무한대 equal 지로로 둔다. 한편, 미소 진동계의 에너지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이 무한대의 절대치의 제곱을 대입하면 전달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에너지는 계의 고유 진동수로 진동하는 힘 Ft의 푸리의 성분의 크기 제곱으로 결정된다. 특히 외력이 1/오메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작용한다면 지수 인자는 1로 근사할 수 있다. 이때 에너지는 다음처럼 근사된다.